이게 맨로블록스 아우 진짜 어젯밤부터 누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네가 너의 음치야 네가너움 음치거든 너 음치라고 너 진짜 완전 음치야 노래 부르지 마내 고구마 그렇게 놈치겠다. 노래를 못 불러? 네가더 노래 못 부르거든 아니거든 나 완전 잘 부르거든. 아니거든, 너못 부르거든. <웃음> 아니거든, 넌 얼굴만 봐도 관상만 봐도 노래 부르는 관상이거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애들아. 얼굴이 빵. 진 정해, 진정해, 릴렉스. 애들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아니, 미호가 노래 엄청 못 부르는데 잘 부르는 척하잖아. 아니, 리아가 자기가 진짜 막 가수인 줄 안다고요. 음. 그래 그래 그럼 내가 아빠가 어, 심사위원이 되어줄게 한 명씩 나와서 노래 부르도록.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래, 아빠 귀에 대고 얘기하면 노래 불러봐. 목가다 <웃음> 뭐 듣고 잘 들어보세요. 비늘늘 오남성 남행렬 천 아니 무슨 어린애가 이런 노래를 불러? <웃음> 아빠는 이런 노래도 몰라요 <웃음> 좀 트렌디한 걸 불러야 될거 아니야? 아, 좀 면도불내려야 아니 얼마나 트렌디한데요 에휴 너는 트렌디를 몰라 트렌디가 뭔지 아니? 영어 철자는 알고 있어? 알았어 아니, 조이, 아니. 조용히 하고 이제 미호 불러봐 알았어요 그러면은 나도 내 기분만 맞춰 레비 오사 <웃음> 나보다 독한 건 없어 락살모사 <웃음> 어. 네 아, 얼굴 나, 잘못 나 커. <웃음> 네 얼굴은 잘못. 얼굴 아, 나 커. 진짜 미호야 살모살한테 살모살한데 물린 거 아니니? 아 아닌데. 어쨌든, 이상하다. 내가 노래 더잘 부르는데. 어쨌든 내가 볼 때는 둘다못 불러. 뭔소리 어? <목소리도> 아빠가 불러봐요. 그러면 맞아. 아빠 음치잖아요. 아빠 닮아서 그런 거 내가 한번 불러볼게. <목소리도> 아빠가 불러볼게. 꼬불꼬불꼬불꼬불 맞좋 라면 라면이 있기에 세상 살만나 어, 하루에 열 개라 <웃음> 안 되겠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누가 제일 노래 못 부르는지 내기하자 노래방으로 따라와 따라와 아, 따라와 이놈은자 얘들아 드디어 우리가 노래 배틀을 할수 있는 무대에 왔단다 자 오우. 일단 아빠랑 먼저 붙어볼 사람 리아. 반대로 리아, 가면 리아. 된다 반대로 자 리아야 덤비 이게 뭐지? 누가 더 노래를 잘 부르는지 내기하는거야 어? 들어와라 리아야 빠빠 빠빠 빠빠 빠빠 부, 부, 부, 부, 부, 부, 부. 빠빠 빠빠빠 빠빠, 빠빠, 빠빠, 빠빠. 어? 이거 잘하는데 어어? 잘하는, 어어? 틀렸다! 야야, 이건 어떠냐? 푹! 오, 몇개 틀리는데? 아깝다. 빵빵! 빵빵! 어때? 리아야, 나의 노래 실력이! 깜짝 놀랬지? 깜짝 놀랬지? 오, 어렵다. 우 어, 리아 이녀도 어디까지 고음을 올리는 거야? 굿굿 <웃음> 굿. <무, 구, 웃음> <무>. 과연 <웃음> 마지막에 점수가 나오는데 누가 더 많이 맞췄을지 <웃음> 기대가 되고. 나는 보인다. 오다 맞췄어. 리아야 <웃음> 너 완전 박치인 것 같은데? 어? 리아 이 녀석 연습 좀 하란 말이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와 이거 넘청어 보여 아 27000점으로 아빠 승리 <웃음> 안 돼! <웃음> 자 이번에는 아빠가 리아부터 잘한다 내가 움찔라네 <웃음> 구독 됐다 어느 있다. 게 나야? 나 왼쪽 덤벼라! 덤벼라! 아빠는 내가 이겨주지! <웃음> 이녀석! 이녀석! 이녀석! 너무 어려워! <웃음> <웃음> 괜찮아 점수니까! <웃음> 와 너무 어려운데? 오케이! 별란하게 움직이지만 오 많이 맞추는데요? <웃음> 와 진짜 어려워 <웃음> 아, 너무 어렵다! 아 내가 죽였는데 이거? 오? 아! <웃음> 너무 <웃음> 어렵죠? 오. 어, 호 어? 아. 쩝 빠삐뽀 배보배 방해하기! 빠삐빠삐 빠삐뽀 빠삐 하지마! <웃음> 어 어렵다 오빠삐빠삐 <웃음> <웃음> 미호야, 넌 음치라고 말했지. 이 살모사야. 안녕. 멀렸어. 아! <웃음> 나는 라켓 <락켓> 살모사. 오. 과연. <웃음> 아, 누가 이긴 거야? 과연 제발. 와! 아! 아! 내가 이겼다. 내가 이겼나? 네, 내가 예. 이겼죠, 아빠! 이거 9 아니야, 9? 이겼어요. 4 아니에요, 4? 9인 거 같죠? 4인 거 같은데? 아, 아빠, 사... 여기 바어요 여기 또4같네요 아, 4인가요? 이거 뭐야, 9야, <웃음> 4야. 4야! 닫아봐도 4, 4, 아야 아빠! 4.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둘이 한번 해봐. 그라2라거 <웃음> 할게. 우리의 실력을 겨룰 때다! <웃음> 좋아요. 과연? 누가 더 움직일지 어후 에퓨 모먼츠 레이터 자 그러면은 연습도 꽤 했으니까 꼴찌 결정전 하겠습니다. 일단 1등은 어, 저스트입니다. 미오 들어와. 1등! 나 1등. 어? 리아야, 꼴등 될 승전이야. 누가 제일 노래 못 부르는지 누가 제일 박친지 마지막 대결이겠지. 한번 주게 수아. 좋았어 이 노래로 간다. 뭔지 몰라도 간다. 과연? 오, 오 너무 빨라. 와 진짜 오, 어려. 오오오 어? 어? 이걸 내가 어떻게 할수 있을까? 걸 어떻게 내가 하는 거지? 오호호호호호호호호 아, 어렵다. 미안, 다 때리는 것 같은데? 오, 안 보여! 이안 <웃음> 보여! 잠깐만, 너무 안 보여서 지금! 할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와아 <웃음> <웃음> <웃음> 아 리아야 이 보이네? 아너 이거 안끝나 <웃음> 어, 어, 손가락이 통는 아빠와 리아 <놀놀라> 그들의 그래, 손가락은 손 맞고있지 빠빠빠빠 <웃음> 지열한 <웃음> 대결이었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다 내가 이긴거 같아 <웃음> 와 점수 차이 봐한 만점 <웃음> 대 9천점 이겸은 <웃음> 다음에도 또 누가 노래 제일 못 부르든지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안녕. 안 살모사. 음. <웃음> 안 응. 아, 나쿠. 니 <웃음> 네 얼굴은 매 두사 <웃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